자, 지난번에 엔진톱으로 느티나무를 켰죠 그 느티나무를 건조시켜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를 두 쪽을 잘라서 붙였는데 요쪽을 정확히 맞추는 순서로 그대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나무 사이가 두개 나무를 해놓으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벌어져 있는 나무를 쫙 붙이는 작업 방식입니다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 뒤에다가 이 나무 두 쪽을 고정을 시킵니다 톱이 4c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위에 나무가 축이 되도록 할게요 축이 되는 나무 끝에가 4cm가 되도록 해야됩니다 망치를 한번 사면 얼마나 쓰세요 보통 근데 어떤 분은 1년을 썼다 5년을 썼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요 망치를 보면 여기를 보시면 새 망치는 이 격자 문양 홈이 파져있는게 깨끗하게 있고 오래된 망치는 거의 망가져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왜 망치질을 하다보면 자꾸 못이 삐끄러지죠 그거는 본인이 망치질을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면이 다 닳아버리면 망치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많이 마모되면 많이 될수록 망치는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고 타이어가 새 타이어 때안 미끄러지듯이 망치 끝이 살아있으면 망치질을 못하시는 분들도 못해서 미끄러지는 일이 적습니다. 요거는 망치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망치가 맡기지 마시고 여기가 마모가 됐다 싶으면 망치를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왜이 오래된 망치를 갖고 있느냐 하면 못을 박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나무껍질을 깐다든지 뭐 뚫리게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는 흠망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무보다 한 5mm 내려가게끔만 톱날을 맞춰 주면 됩니다. 그 때문에 조절을 하세요. 괜히 톱날을 다 내려갖고 밑에 있는 나무를 다 파먹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자른 데에다가 다시 갖다 바짝 붙입니다 다시 뒷나무로 고정을 시킵니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은 날렸는데 가운데 붙었지만 여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아주 바짝 붙이기 위해서 한번더 톱질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나오는 톱밥이나 샌딩하다 나오는 먼지 있죠 나무 먼지 항상 요건 많으세요. 자세번 정도 하면 나무가 딱 붙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집성하는 작업을 다시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그림자에 다 가리는데 자, 요거하고 요거 집성을할 건데, 기존 방식을 쓰지 않고, 저는 저만의 방식을 씁니다. 요거는 튀김용 젓가락,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 10ml입니다. 이거 보면 은 아까 기껏 바짝 붙여서 잘랐는데 요거 조금 떴거든요 1mm 정도 그 작업을 완성을 시켜놓고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그 건조 과정에서 나무가 서로 물려서 터지는 일이 생기니까 1mm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대패밥을, 톱밥을 많았죠? 요거 매울 때 쓰는 겁니다. 啊。<gasps> 사각이라는 게영 걸린다 끝까지